수법운동 발레바로 같이 해보실게요. 두 손으로 발레바를 잡으시고 두 다리는 11자로 이 상태로 드미 뿔리에 8번 할게요. 내쉬면서 후 a n 쭉 and n 길어지게 and t 커지게 엔 n 엔 n 쭉 and f n 쭉 and six, and 두번 더요. and seven, and 쭉 마지막 eight, and 그렇죠. 그 다음에 뿔리에 릴르베 한 상태 위로 up and down 뿔리에 뒤꿈치 up 그대로 무릎 쭉, 뒤꿈치 down 셋, and 쭉 down, and four and 쭉 그대로 리버스 할게요. 업, 밴드, 뒤꿈치 쭉피고 업. 밴드, 뒤꿈치 다운 피고앤 업. 밴드, 뒤꿈치 다운 피고 마지막 업. 밴드, 뒤꿈치 다운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대로 11자 약간 오픈하시고 그 상태로 업, 뒤꿈치끼리 서로 밴드에서 턴아웃. 이 상태로 유지하세요. 뒤꿈치 꽉 모으시고 무릎은 살짝 그대로 펄스다운. 투앤 n d 3, and 4, and 5, and 6, a 7, 8번 더요. 앤 n d 1, 앤 n d 2, and 3, and 4, and 5, and 6, a 7, 8. 그 상태로 쭉 폈다가 잠깐 쉬고요. 후. 그대로, 그대로 한번더 반복. 그대로, 리에, 예. 따그닥 업, 뒤꿈치, 펄스, 앤둘원 one, 쓰 n d two, and, t n d n d n d six, a n n 옳지. 그대로 쭉 엉덩이 하나 그대로 다운. 한숨 한 번. 후자 그대로 턴 아웃. 그 상태로 꾸드비에서 펄스 할 거예요. 같이 발 업. 한 다리 뒤로 발목 뒤로 그대로 펄스.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파이브, 엔, 식스, 엔, 세븐, 에이 반대 다리, 둘, 엔, 원, 엔, 투, 엔, 쓰리, And four, n n n e i g h 옳지, 잘했어요. 그대로 반대 에티튜드 할게요. 드미 티튜드 t o n e n f o u n d e n six, seven, eight.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반대 다리 뒤로 드미 에티튜드, 하나, a n t w three, n f o u 너무 힘드시면 뒤꿈치 서인 다리 내려놓고 하세요. 옳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한숨, 후. 뿔리에 한번 풀어주시고, 그렇죠. 자, 그대로 무릎 밴드, 엔드 옳지. 턴아웃 하셔서 뒤꿈치, 서로 글로비에 하나, 엔드 3, 4, 5, 6, 7, 에 반대쪽 꾸두피에 1, 2, 3, 4, 5, 6, 7, 8 반대다리, 에티튜드 듬이에요. 많이 안 들어도 돼요. 2, 3, 4, 5, 6, 7, 8 반대에 티튜드 무릎 고정 밑에 다리로 펄스 3, 4, 5, 6, 8 7, 8 잘하셨어요. 그대로 내려오셔서 한숨, 흐, 불 리에 야, 이제는 잘하셨으니까 한손 잡고 에티튜드로 펄스할게요. 반대손 위로 안오 윗다리 하나 M, 2, 바닥 터치에다가 3, 무릎 들어요. 4, and 5, and 6, and 7, 8 그대로 아라베스크로 쭉 뒷다리 피시고 손도 아라베스크. 1, 2, e two, t w and 앤 쓰리 앤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그렇죠. 자 반대 다리 방향 바꿔요. Attitude. And one, and t 쓰리 and three, and four, and f and six, seven, 8. 몸통 흔들리지 않게, 아라베스크, n 1, n 2, n 3, n 4, n 5, 6, n 7, 8. 잘 하셨어요. 자, 이제 링바링. 바에 한 다리 올려놓고 스트레칭. 사이드부터 하실게요. 그대로 옆구리 쭉. 길게 늘리세요. 후 충분히 늘려주시고 일어나세요. 방향 바꿔서 앞으로 다리 앤후 그렇죠. 그대로 한숨 후 길게 밀어 일어나시고 반대다리로 체인지 똑같이 사이드부터 할게요. 그대로 옆으로 늘려서 사이드 옆구리 갈비뼈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옳지. 그대로 방향 바꿔서 프론트 앤. 앞으로 후. 에, 그대로 밀어서 일어나시고. 자, 스탠딩으로 살짝 스트레칭 하실게요. 앞바다리처럼 그대로 빠잡고 엉덩이들을 쭉 빼시면서 지그시 앉아주세요. 후. 그렇죠. And 그대로 반대다리 4자 만들어서 가능하면 은 골반의 높이를 양쪽을 똑같이 유지하시면서 지그시 그렇죠 호흡 후. 그 상태로 1번으로 호흡정리 잘하셨어요